신수궁전 음. 토선생! 토선생! 룰루랄라! 오늘 무엇을 또 사볼까? 토선생! 토선생! 큰일 났소! 용왕님의 병세가 2000년만에 다시 안 좋아지셨소! 열이 많이 나시고 기력이 없으시답니다 토 선생, 나와 같이 용왕님께 약이 될 만한 것을 구하러 육지에 계신 약초과사를 만나러 가봐야겠소 어쩌다 용왕님께서 다시 건강에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토 선생, 그건 나도 모르겠소 일단 서둘러 출발합시다 두 분께서는 어딜 가시는 겁니까? 용왕님이 병세가 다시 안 좋아지셔서 약초거사에게 약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가는 길이에요 그나저나 문지기 소라개님은 왜 소라를 안 쓰고 깡통을 쓰고 있나요? 아, 네 언젠가부터 소라 껍데기들이 보이지 않고 이상한 깡통들이 바닷속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물론 소라를 집으로 쓰고 싶지만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상한 점은 이 깡통을 쓰고 난 뒤로는 열이 많이 나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네도 용왕님과 같은 증세인 것 같구려. 듣자하니 용왕님뿐만 아니라 용궁 여기저기에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백성들이 많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한시라도 빨리 약초거사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응, 음. 서두릅시다. 살려줘! 저기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인지 어서 가봅시다. 무슨 일이에요? <웃음> 나좀 살려주세요. 여기 버려진 비닐 쓰레기들이 온몸을 감아 옴짝탈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나저나 이 망망대에 왜 이런 육지가 있는 거예요? 여긴 원래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쓰레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이런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토선생과 거북선생은 웬일로 이런 쓰레기 섬에 오셨나요? 용왕님과 용궁 식구들이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약초를 구하러 약초거사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약초거사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 네,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저쪽 방향으로 쭉 가시다보면 육지가 나오는데 바닷가 마을 근처에 계시답니다. 요즘엔 약초를 도통 못 캐시는 듯 하던데.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급하게 출발해 볼게요. 드디어 도착이에요. 저기 육지가 보여요. 거북선생, 조금만 힘내세요. 음. 여기 근처 어디일 텐데? 약초거사님! 약초거사님! 저기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약초거사님! 어쩐 일들이십니까? 네! 저희들은 용궁에서 온 토선생과 거북선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 용궁의 용왕님을 비롯하여 용궁 식구들이 알수 없는 병에 시달려 치료약을 찾으러 약초고사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네, 언젠가 바다 식구들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일단, 이번 용궁 식구들의 병세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들을 보세요.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인해 하나뿐인 우리 지구에 환경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고작 작은 쓰레기인데 이큰 지구에 영향이 있겠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토 선생. 쓰레기는 공기와 물을, 토양을 오염시켜 귀한 식물과 약초들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되고 쓰레기에서 나온 오염된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육지는 물론이거니와 바다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바닥까지 오염이 된다니...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물건 적게 사기! 물건을 만드는 데는 많은 탄소들이 배출이 되지요. 그래서 탄소 저감 제품이나 탄소 중립 제품, 친환경 물품을 사는 것이 좋지요. 기왕이면 필요 없는 물건은 적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다회용품 쓰기! 지구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품을 쓰셔야 합니다. 나무젓가락이나 포장 비닐 대신에 쇠젓가락이나 장바구니를 쓰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지요. 세 번째, 바르게 버리기!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들은 잘 나누어 재활용품으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을 할수록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 이제야 용궁 식구들이 아팠던 이유를 알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저 또한 저도 모르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었네요 다시 용궁으로 돌아가면 물건을 많이 사는 습관부터 바꿔야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방금 약초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죠? 하나뿐인 이 지구를 위해서 다회용품 쓰기, 바르게 분리배출해서 버리기, 물건 적게 사기를 실천해서 용궁 식구들도 완쾌되게 하고 하나뿐인 지구도 보호해요. 쓰레기 없는 깨끗한 지구,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가 함께합니다.